발월이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발월의 종합은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8월 종화분이에요. 8월 한 달의 흐름을 한장한장한장 한 장, 한장 알아보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몇 가지 팁도 같이 전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8월 애정운에 대해서는 저기 오른쪽 상단 링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슬러 볼게요. 인형이든 카드든 상관없이 딱 하나를 고르려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죠? 옆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치워주세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 후하고 숨을 내쉬고 천천히 천천히 저를 따라서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천천히 골라보세요. 고래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8월 한달동안의 전체 운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때로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돌아온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당신이 베푼 만큼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초순에 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비로소 내가 새로운 길을 나아갈 어떤 기회를 얻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걷고 어떤 길과는 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나만의 어떤 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의 찬스가 오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찬스가 오게 된다. 그런데 그 찬스는 조순에 내가 얼마큼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조순에는 나의 손해를 아까우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 어떤 멘토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가끔 이야기를 들어요. 카드에서는 멘토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는 그럴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스승 덕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앗 하고 올 때가 있죠. 내 머릿속에 지혜가 여물어서 내 마음속 나 자신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순에는 내가 할 일에 대해 좀 갈피를 잡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한 달이 될 텐데요. 이번 달 내가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면 꽤 좋은 방향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카드를 자주 뽑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마음대로안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곤 하는데요. 일단 가족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해야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가족들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는 빨리빨리 빨리 휴식을 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만약 가족에게 어떤 아픔이 없다면 어떤 가족과의 해묵은 싸움이 좀 종결될 수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마음을 다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가족과 더우리는더 마음을 후벼파면서 싸우게 되죠. 가족이라는 게꼭 긍정적인 형태만으로 나타나진 않, 않잖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이런 상처들이 해묵은 문제들이 8월에는 좀 해결을 돼, 볼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갈등이 종결된다는 것, 그러니 내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볼수 있는데요. 친구들도 이번 달에는 각자의 자리 에서 고민이 많은 모습이 보여요. 많은 검들이 있죠.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해야, 해야 하는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고민이 많고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줄 수 있으니 큰 문제 없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적인 관계에서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네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일 거고요. 도움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나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없을 쪽이 직장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가족 문제, 특히 가족에 대한 문제가 이번 달내 스트레스의 주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달 잡아야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 실마리에 대해서도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이번 달 나에게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네요. 내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다른 때보다 참신하겠어요.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세요. 마법사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종종 현실로 끌어오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요. 다시 한번, 나는 베풀어야 한다고 해요. 친절해지세요. 내가 베푼 조그만 친절이 나에게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사실은 친절해진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가끔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올수 있는 보상,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조금만 뒤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주의하실 것은 어떤 두려움이네요 우리를, 우리는 악마 카드를 유혹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납니다 제가 이 카드는 많은 경우에 유혹으로 해석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으로 보이는 것이 악마는 때로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두려움으로 가려버려요. 이 길로 가면 잘 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되지 않을 거야. 같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 이렇게 영원히 사슬에 묶어두려고 하죠. 내안의 두려움이 지지 마시고요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하세요 거기서 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이 될때 때로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걸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타로카드가 이렇게 말해주네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당신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들의 새 도전 응원할게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이번 분의 8월 한달 동안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내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카드의 인물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의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있는 재산 혹은 내가 있는 자리,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빼앗아 갈까봐 나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도 나는 여태까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내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인데요 다음 카드를 보시면 그러면서도 나는 유혹을 느낍니다. 내 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자신이 있어요. 악마의 속삭임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이것들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당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내가 가진 것을 모조리 잃어버린다는 것은 없으므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순에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순이 오면 드디어 내 마음에 휴식이 옵니다 친구들과 무언가를 하기도 좋은 시기고요 업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괜찮은 시기예요 사실 초순부터 중순까지 이번 달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순으로 넘어가면 그것들이 많이 평온해지는 모습 이렇게나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8월 한달 동안 이번 분의 인간관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 다시 한번 세상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가족? 과의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네요. 혹시 가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눈물이 있고요. 어쩌면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내 편이 돼야 하는 것이 가족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순이 가면 해결되는 형태로 나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친구들이 나의 의견에 대해서 조, 나의 고민에 대해 현명한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만약 가족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 괜히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족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끔 이야기를 하길 너무나 망설이죠. 이것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도리어 화가 될까봐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좀더 좋은 형태로 나타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믿을만한 사람에게 내 이야기들을 한번 털어놓아 보시면 의외로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솔루션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네요. 말을 타고 온 기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는 원하던 자리로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직장 내에서 좀 좋은 일을 맡게 된다든지 할수 있어요. 프리랜서분이라면 새로운 일을 좀 받을 수 있겠고, 그러니 직장 면에서는 큰 걱정할 것이 없다. 예전에 알고 있던 직장 동료가 괜찮은 일을 물어올 수 있으니, 내가 직장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 운이, 내 돈이 직장에내에서 인간관계에 따라오기 때문에 고점 그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피해야 할 것과 잡아야 할것 그리고 이번 달의 실마리까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 기사는 아주 용맹한 기사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 기사는 때로 어떤 카드에서는 용과 싸우러 가는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들도 어떤 내 속을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도 나를 꺾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카드가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하고요. 미련을 갖지 마세요. 떠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당신의 것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아요. 내 것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지 않고요. 그러니 내 마음속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 달 어쩌면 조금은 힘들다 일 수도 있는 것이 이 카드를 통해 보이네요. 이 카드를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해서 어디 따뜻한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집 안에서는 자꾸 시끄러운 이야기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눈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없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눈밭을 계속 걷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노란 빛이 들어오는 집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초순과 중순의 흐름이 다른 달에 비해 크게 좋지는 않지만 하순에 내가 편안해지는 카드가 나왔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순, 중순 잘 지나 하순에 열매를 맺도록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8월 한달 동안의 운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초순에 나는 말 못할 고민이 있네요. 그것이 불안일지 우울일지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괜히 사람들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험담하는 것 같고 불안한 나머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러모로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번 달 3번 분에게는 중요한 모험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중순에 나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이 학업이든 일이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작품이든 간에 나는 무언가에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직전 나는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마녀는 어떤 어려운 도전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속해서 나오는 흐름이 어떤 용맹한 기사를 알려주거든요. 이 기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용이 있어도 용이 불꽃을 뿜어도 거기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순에 내가 걱정은 많이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그거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3번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이 될지 카드 3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카드를 보시면 가족한테 참아야 될 것이 많아요. 내가 지금 중요한 무언가를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이 참안 도와주네요. 이번 달 가족들은 내가 오히려 좀 돌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말로 심리적으로 자꾸 나에게 툭툭 건들지만 다행인 것은 내가 이사자를 다룰 수 있어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사자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험한 말을 하더라도 어 그래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큰일은 없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네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만나자 뭐하자 연락이 자꾸 오죠. 내가 바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나와 어울리고 싶어하고요. 어울리기에도 좋은 시기 그리고 가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 친구들과 힘들 때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집중해야 일이 많은 만큼 이 사교계의 여왕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으면안 된다 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직장, 학업, 그리고 나의 성취에 대해서 좋은 이유들이 기다린다고 해요. 데노브 컵스는요. 많은 것을 이룬 카드예요. 나의 만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이나 도전이나 내가 해야 하는 무언가가 8월 말에 발표가 되거나 그것을 듣게 된다면 그 소식은 잘 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내가 잡아야 하는 것, 그리고 놓아야 하는 것 실마리에 대해서도 카드 3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승리한 어떤 사람이 월계관을 쓰고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바로 이 성으로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내가 약간 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내 목표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요. 이 화려한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약간만 부지런해지시는 게 좋겠네요. 특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내 시간을 좀 허투루 쓸수 있는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내목 목표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이런 화려한 집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다만 결정을 미뤄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때내 결정을 자꾸 미루고는 해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마음 때문일 텐데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이번 달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왕처럼 우유부단하게 모든 일을 미뤄두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결정이 있다면 빨리 빨리 결정하고 내 직감을 따라 나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 달 행복한 일 있으시면 좋겠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 있는 4번 분의 8월 한달 동안의 운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 주머니를 갖고 태어난다. 그 주머니가 뭘까요? 바로 일복이에요. 4번 분은 어떻게 보면 일복을 좀 많이 타고나신 분, 특히 초순에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는데요. 내가 여러가지 일을 벌려요. 때로는 나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일이든 공부든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을 벌리고는 하는데요. 초순에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카드 뒤에 어떤 카드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을 벌리는 게 좋았다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다행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벌린 일로 인해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일에 별로 시달리지 않는 걸 보니 초순부터 중순까지의 운은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하순이에요 내가 조금 언쟁을 하게 되고요 마음고생이 있네요 누군가와 싸워서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상처받은 모습이 이 카드에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지 세 장의 카드, 인간관계 카드를 뽑아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가족들하고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해묵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맛부터 싸우지 마세요. 돌려서 잘 말하면 해결될 거예요. 이 카드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적이 너무 강해서 전면전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날 밤 몰래 검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약간은 자존심이 상할 순 있지만 조금 돌아가는 거죠. 약간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한 달로 보이고요. 친구와 이동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동에서도 나는 무슨 일을 벌리게될것 같은데요 내가 떠난 여행지에서 나의 공부 혹은 커리어 혹은 재물에 관련된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 있으니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나는 많이 돌아다닐수록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중순까지요 하순에는 조금 얌전히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순의 상처는 나의 일, 나의 공부에서 온다고 해요. 내가 맞서 싸울 일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를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선배보다는 동기 혹은 바로 선임같이 나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좀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하는데요. 내가 맞서 싸울 수 있고 여기서는 싸워야 해요. 제가 가족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돌아가세요 저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문제에서 나의 이권을 건드린다든지 공부를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거기서 그렇게 해야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달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실마리야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드세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에서 손이 나옵니다. 당신은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바로 여기에도 구름에 손이 있죠. 나는 관심이 없대요. 뭔가 좋은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하순에 있을 어떤 싸움에서도 내가 유리할 것 같고요.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행인 것은 하순에 어떤 마음고생활할 수 있는 운이 나와있긴 하지만 나에게 추진력이 있어요. 밀어붙이려는 힘도 있고요. 그러니 용맹한 전사처럼 마치 전차에 탄 용사나 혹은 아까 기사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시면 원하시는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물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분 응원할게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는 당신의 한달 동안의 운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조순의 나는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픈 모습이 보이고요. 많은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스워드텐이 나온 것으로 보아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일, 내가 하던 것이 나에게 많이 상처를 주고 꽤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지친 모습. 그래도 중순이 오면 아직까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결심합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앞으로 앞으로 조금씩 따뜻한 불빛을 향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카드가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절제 카드에는요 치유라는 의미도 숨어 있어요 많은 일들을 거치고 나는 성숙해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균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마녀가 요가를 하고 있죠. 요가를 하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의외로 이 자세로 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룬다. 그 어려운 것을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순과 중순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은 차차 나아가는 모양인데요. 과연 나의 이번 달 인간관계는 어떨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가 좀 심하네요. 이 카드는 오지랖이 아주아주 아주 넓은 카드인데요. 나에게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지만 그 바탕에 선의가 깔려있는 것은 알겠지만 나를 자꾸 귀찮게 해요. 하나하나 얘기하고 좀 쓸데없는 것까지 이야기해서 나의 기운을 쏙 빼놓고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순 있겠고요. 오히려 친구들은 이런 나의 아픔을 많이 달래줄 거예요. 마치 내 일처럼 당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나타날 거라고 하고요. 만약 그 친구가 이성이라면 내 마음을 더놓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그분과 잘될 계기가 이번 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초순 중순에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나는 직장이나 학업, 내가 하는 일에서 도무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너무나 독선적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내가 열심히 살려면 다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게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기운이 드는 일이고 누군가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 태도를 내가 너무 오만하거나 독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사람들, 학교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힘들어도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인다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나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 핑크스처럼 나를 앞으로 끌고 갈수 있는 어떤 힘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카드 3장으로 내가 잡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것 그리고 실마리 카드까지 알아볼게요. 이번 달은 약간은 힘든 모습이 보이긴 했네요 다시 한번 많은 검들이 나왔어요. 내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어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있고 초순부터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거든요. 물론 힘들 때는 내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그 감정에 서서히 빠져버리면 거기서 나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약간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순에 내 마음이 균형을 찾으려면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운동이라도 조금 해보고 무언가를 해보면 하순에 왔던 그카드처럼내 삶이 균형을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농부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죠. 그만큼 농작물에 농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작물을 맺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은요. 그런 태도보다는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안 되는 인들은 그냥, 그냥 흘려보내라.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 열매가 자연스레 맺을 것이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초승부터 중순까지 다소 불안한 흐름이 있지만 하순에 와서 안정을 찾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은 안 되고요. 8월 한달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